저는, 브레이랜드 안녕, 동TV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191개 국가 중 115개 국가가 전국 46개 지역에 163개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대사, 공사, 외교 직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건, 사고지 연체 특권을 누리는 대상자가 많아지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피해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고 폭행과 성추행이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사고 사례를 보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면제 대상자들이 있는지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지금 보는 곳은 주한대사관이 있는 곳의 주차장인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외교 차량은 앞에 외교라는 글자와 함께 6자리 숫자로 구성이 돼 있고 6자리 숫자의 의미는 앞에 3자리는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순번이고 뒤에 3자리는 외교공간 내에 서열을 의미한다고 그래. 만약 001이면 대사관의 대사의 차량이란 의미겠지? 그런데 이 6자리의 숫자의 차를 보게 되면 이젠 피해서 지나가야 하는 건가 싶은데 우선 영상부터 보자고 이 영상은 새벽 올림픽대로에서 승용차가 좌우를 넘나들고 또 놀란 뒤차 운전자도 급정거를 하고 무려 8km를 10여 분 정도 고개 운전을 하다가 결국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에 멈춰섰는데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와서 만취 운전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대사관 직원으로 파악이 되자 현장에서 그냥 돌려보낸 사고였고 다음 영상 역시 혈중 알콜로 0.289로 만취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사고였지만 역시 외교관으로 파악이 되었고 현장에서 돌려보내는 영상이었는데 도대체 외교관은 어떤 면책특권이 있는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국가본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을 들여다보니까 외국영사관이나 영사관원 등의 처리지침이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먼저 면제 대상자를 알아보니까 첫 번째, 외교관 및 외교관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 그러니까 여기서 외교관은 대사, 공사, 뭐 대리대사 외교 직원이 이에 해당하고 이들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21세 미만의 자녀까지 면제가 된다는 거야 두 번째 공간의 행정 및 기능 직원과 그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행정보조원, 비서, 타자원, 통역원이 이에 해당하고 세 번째 공간의 노무직원 즉파견국이 고용한 운전원, 청소부, 요리사, 경비원 등도 면책특권이 있다는 건데 주로 가사에 종사하는 직원들까지도 해당된다는 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더라고 이외에도 면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대상 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대충 여기까지만 알아봐도 얼마나 많은 대상자들이 면제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를 알겠더라고 그리고 내용 중에 눈에 쏙 들어오는 사건 처리 시 유의사항이 있어서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외교관계에서 초래될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시속 처리한다 그리고 신분의 확인은 서면 확인을 원칙으로 하나 시간상 급박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해 서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사 보고 형식으로 기록을 편찰한다고 라돼 있더라고. 실제 경찰의 신분상 신상 비공개로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음주가 의심되지만 응하지 않으면 음주 측정을 할 수가 없고 혹여 손이라도 창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침입으로 간주가 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경찰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외교관으로서의 원활한 외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외교관 및대상자 들에게 면제 특권의 취지나 목적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외교관 및그 직원들은 파견국을 대표하는 얼굴이라는 인식과 책임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 관련다. 수고했어 동치요